이렇게 측한 게 전부 다, 종속접속사? 네, 종속접속사예요. 네. 여기 네. 나머지는 전부 다 등위접속사예요. 아, 선생님, 그러면, 그, 외울 때, 상, 구별해서 볼 때, 상관접속사는 눈에 싹 띄니까, 네.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확 띄고요. 그러면 이제 외울 때 종속접속사를 외우고 나머지는 등위 이렇게 하면 돼요.